네, 저는 내기까다 네, 안녕, 통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산뜻한 기분으로 돌아오는데 빛이 비춰질 때 앞유리의 안쪽에 닦은 자국을 따라 꼬옇거나 얼룩얼룩 물자국이 생긴 것을 보면 썩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닦아보지만 열심히 닦아봐도 얼룩이나 잔사가 생기지 않게 닦아내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측면 유리처럼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유리 닦는 것이 편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의 전면 유리가 경사가 심하고 눕혀져 있는 모양이라 몸을 웅크려가며닦아 하기 때문에 안쪽면을 닦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처럼 자동차의 안과 밖에 기온차가 심할 때는 습기가 차서 타올로 닦으면서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표시가 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동차의 앞유리 안쪽을 깨끗이 닦는 것은 자동차 관리를 오래 하신 분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얼룩이나 잔사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얼룩과 잔사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티뷰 먼저 앞에서 언급한 잔사나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공개하도록 할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 정제수약. 이건 1리터짜리인데 약국에서 1,500원에 구입을 했어. 우리가 세차를 할때 사용하는 상수 즉 수돗물에는 미세한 양의 황산, 칼슘,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금속이온이 존재하고 특히 녹슨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는 망간이나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섞인 물의 사용으로 그 성분들이 유리 안쪽면에 붙게 되고 그로 인해 산화 되고 변질이 되면서 잔산화 얼룩이 쉽게 형성된다는 거야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일부 운전자들은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물티슈에 적셔져 있는 액체는 보존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섞여 있어서 건조가 되면 후옇게 자국이 생겨 잘 지워지지 않게 되고 더큰 문제는 물티슈의 재질로 열과 수지를 이용해 만든 부직포를 사용하고 여기엔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썬팅이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표면이 미세하게 긁히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정제수는 기온 교환 수지 정제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제수는 화장품의 원료 콘택트 렌즈의 세척에도 사용되고 또 세차 케미컬 용품에도 사용돼 부패나 변질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닦는 방법을 알려줄게 암유리 안쪽면은 전자담배나 연초 등 흡연자 차량의 경우 그의미이 훨씬 심한데 우선 중성세제나 샴푸를 스프레이 공동에 약간 담아주고 정제수를 채워 혼합해 섞어준 다음 혼합된 물을 유리 안쪽면에 골고루 뿌려주고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서 닦아내고 오염이 심한 경우에 한번더 반복해주고 다시 마른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준 다음 다시 다른 스프레이 공동에 정제수만 따로 담아주고 정제수를 유리 안쪽면에 골고루 분사해서 물기를 닦아내고 한번더 분사하고 닦아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순수한 물인 정제수의 사용은 썬팅 표면을 보호하고 산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예방되고 잔산화 얼룩도 생기질 않게 되는 것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세차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자동차의 압류리 안쪽을 깨끗이 닦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잔사나 오르기 왜 생기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 많이 신경 쓰이셨을 텐데요.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가 련다 수고했어, 동티뷰